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애니어그램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혼니비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했죠.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 이야기를 할 차례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죠 그리고 위드론 4번 5번 9번입니다 이 양쪽은 스타일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주로 개인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3번이 일중독이 되고 7번이 각종 쾌락에 빠지고 8번이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놓인다는 거죠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으로 향하는 타입들인데 정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타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사람들이 자신 과는 다르다고 느끼고요. 5번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9번은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번의 정체성은 남과는 다른 사람이고요. 5번은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관찰 대상이죠. 5번의 다른 이름이 관찰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9번은 타인들만 남겨둔 채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9번은 투명인간이 되기 쉽다고 했죠. 어설티브가 노골적으로 자신을 강조한다면 위들어오는 타인들을 전면에 내 내세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강조하는 셈이죠.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도 이들에겐 결국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컴플라이언트가 그들입니다. 1번, 2번, 6번이죠.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요즘엔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 하면 일단 가장 높은 사람이란 그런 인식은 있죠.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노무현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퇴임 이후에 그분이 남 글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컴플라이언트입니다. 어설티브가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윗드론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면 컴플라이언트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이 곧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에겐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원칙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니다 2번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 되는 거죠. 김연아의 성공이 김연아 엄마의 성공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6번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아주 충성하는 6번이 있다면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겠죠. 그리고 만약 회사 내에 노조일의 열성적인 6번이 있다면 그 6번에게는 노조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 될 테고요. 노조 위원장과 구사대 대장 모두가 6번일 수 있습니다. 6번끼리 치고받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이처럼 컴플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개인보다는 공동체 또는 자신과 함께하는 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어설티브가 성공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 그 중심이 되려 하고 윗두론이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내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 한다면 컴플라이언트는 성공을 위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려 합니다. 보통 어설티브가 먼저 치고 나가고 위두론 한 발짝 떨어져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먼저 뿌리를 내리는 어설티브 중에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중반 이후의 삶에서 좀더 깊은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렵게 이룬 성공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주 많죠. 연예인들이 한방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보통 인성이 어쩌고 하면서 시작되곤 하죠. 자그 깊은 부분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설티브는 바깥에 보이는 현실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잘돌아보지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위드론입니다 사실 그들은 좀더 깊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에 좌절하거나 현실을 방관하거나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의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이걸 어설티브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7번, 8번에게 미래란 그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위트로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잘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컴플라이언트는 어설티브 만큼 현실만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위트로 만큼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혼자 걷는 길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갈수록 파편화되어가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가장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믿들일지도 모릅니다. 플라이언트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모두가 혼자라는 거예요. 어설티브와 위트로는 이런 혼자라는 경험이 좀더 많은 거죠. 뭐 그렇다고 공동체나 사회 문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끄고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는 모두 뭐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더큰 의미에서 우리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지개 회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사람들 다 혼자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바로 공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고. 우리 다 혼자네? 그러면서 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사회라는 게 수많은 개인이 모여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회의 문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고요 불건강한 사회는 불건강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인 거죠. 애니어그램의 시각에서 건강하다는 의미는 감정, 사고, 본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거. 고고요. 불건강하다는 의미는 이게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의 인격이 통합의 방향으로 갈때 가장 좋은 건그 자신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평균 범위의 개인은 분열되어 있죠. 권위비양 그룹으로 말하자면 어썰티브는 감정이 따로 논다 그랬죠. 윗도로는 본능이 따로 놀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트는 사고가 따로 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노는 상태, 이 분열 상태가 진행될수록 그건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하죠. 어떤 집단이 분열 상태가 심각할수록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설티브는 원래 현실에서의 게임의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감정이 따로 놀아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건 마치 포커나 고도리를 쳐서 그 판을 싹쓸이한 사람이 다른 참가자에게 개평 하나 주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윗도로는 아는 것도 많고 문화적인 소양도 꽤 있는 편이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그 사람과 싸우거나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온라인 댓글 같은 걸로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이나 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플라이언트 이들은 나름대로 현실을 안다고 생각하고 꽤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본자가 되면 갑작스럽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고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애니어그램에서 사고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이런 게 사고의 특성입니다. 컴플라이언트가 바로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이런 거예요. 만약 어설티브가 감정을 열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이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어설티브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위드온이 본능을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는 타인이 만든 세상 속에서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위드온이 있다면 참 멋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컴플라이언트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할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협소한 울타리를 걷어내고 더 크고 위대한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컴플라이언트가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사회라는 건 결국 개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